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낚시템을 깔아놓고 아이템을 먹으러 오는 적들을 박격포로 잡아볼거예요 먼저 비밀의 방 앞쪽에 아이템을 잔뜩 깔아줬습니다 아이템을 다 뿌린 쌀타님은 박격포를 설치하기로 한 장소로 떠났습니다 미리 계산해놓은 장소에 도착한 쌀타님은 어디였더라? 여기있구만 비밀의 방과 정확하게 700m 떨어진 위치에 박격포를 설치했습니다 전방에 철포! 저도 낚시템을 다 뿌린 뒤에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저는 낚시장소 근처에 내려서 안전하게 숨었고 적들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 드론을 날렸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론 화면을 보면서 적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헬로. 쫓쟁이. 오케이, 내가 한다연막 뿌리고 가자. 여기서 F. 어?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적은 총 3명이었고 한 명이 총을 맞고 기절해서 치료하기 위해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여기 아이템 짱 많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드론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드디어 적들이 낚시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상황을 전달받은 쌀타님은 빛의 속도로 일어나서 박격포를 발사했습니다 발사 둘셋와자내이거 <목소리> <목소리> 음, 무슨소리냐 <목소리> <목소리> 저는 박격포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타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근처에 내려서 남은 적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 차에 C4를 붙였지만 아쉽게도 저기 차를 타고 빼는 바람에 실패했고 한 곳을 보고 있는 적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간 적은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제가 했던 짓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차에 시포를 붙이고 차를 타고 시포를 배달하러 갔지만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드론과 박격포를 가지고 적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끝!